tv 정감독입니다 밤낚시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 소품 어, 케미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케미 라이트가 음, 획기적으로 개발이 된 제품 편리하게 예, 개발이 된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사용되어 지고 있는 케미 라이트들이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어, 다양하게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형태들의 케미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하고 편리한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케미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스마트케미 플러스는 입질을 하거나 예신이 들어오면 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질 타이밍 가져가기도 좋고 입질 파악하는데 예, 상당히 편리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 현재 그런 추세가 여러 대를 피는 추세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대 이상씩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대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입질 파악하는 데 미세한 입질 파악, 예민한 입질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요. 잠깐 올렸다 내려가는 입질 고개 딴 데로 돌렸을 때 입질이 들어왔다 예신이 들어왔다 이걸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신경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스마트캐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입질이 들어오면 불이 바뀌어 주니까 금방 어, 입질이 들어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이쪽 부분에서 입질이 들어와도 불이 바뀌게 되니까 금방 눈에 띄게 되고 어 바로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편리한 제품이다 또한 가지는 음 저희가 이제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수면보다 찌를 찌톱 케미의 위치를 조금씩 내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물속에 가라앉히면 아무래도 이제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예민한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캐미 띄워놓는 경우도 많고 또 옥내림 하시는 분들은 더 밖으로 내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그 예민하게 입질하는 예신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수면에 띄워놨다 하더라도 불이 바뀌게 되면 입질 파악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이 스마트케미는 상당히 편리하고, 어, 쓸만한 제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스마트케미 플러스에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편리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특징은, 어, 입질이 들어왔을 때 칼라를 변화, 불빛의 색깔을 변화를 주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 감도를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니까 어, 입질이 예민한 입질인지 또는 상황이 어려운, 그니까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잡고기가 성화를 부릴 때 너무 예민하게 해놓으면 불이 계속 깜빡깜빡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둔감한 상태로다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예민한 입질을 받을 때는 예민한 상태. 로다 설정이 설, 설정을 해서 예민한 입질도 잡아 챌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음, 제품이고요. 또한 가지는 색깔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등인데요. 요등 하나를 가지고 녹색불에서 빨간색, 빨간색에서 녹색. 이렇게 두 가지의 컬러로 다 활용을 할수 있는 어, 아주 이상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가지의 불빛을 사용할 수가 있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개인적으로 녹색불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기본 음, 시작하는 불빛을 녹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어,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입질이 들어오면 녹색으로 바뀌는 설정으로 다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칼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일반 케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칼라가 바뀌는 게 싫다. 그냥 녹색이면 녹색불로 사용하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다 그냥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낚시를 하시면 어,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케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고요. 어, 또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이제 낚시를 에, 하지 않고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다거나 또뭐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잠시 자리를 뜰때 비울 때 이제 낚시대를 걷어서 회수해서 내려놓고 가시는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낚시를 하지 않고 걷어놓으면 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등이 돼요 불이 꺼져. 낚시를 할 때는 일정한 시간이 하고 관계없이 정상 작동을 하지만 낚시를 하지 않고 어, 낚시대를 회수해서 놓으면 어, 일정한 시간 약한 30초 정도 지나면 불이 자동으로 소등이 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지를 조금 더어더 어, 어,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 사용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불을 조금 끈 상태에서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낚시를 하면서 이제 이 케미하고 건전지를 사용하는데 <웃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케미하고 건전지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케이스에 따로 보관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케미를 결합을 해 놓고 다시 주간에서 주간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케미를 빼 가지고 건전지가 달른다고 거꾸로 껴놓고 거꾸로 끼운 상태에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케미의 입구 부분에 접촉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제품이 조금 가격이 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면 접촉불량이 되면 금전적인 손해도 손실도 해도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수 있으면 건전지하고 케미하고는 분리를 해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케미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 낮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칼라 빨간색과 녹색 두 가지 칼라의 주간 케미가 있으니까 동일한 무게에요. 이 케미, 전자 케미하고 주관 케미하고 같은 무게,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 무력이, 동일 부력이구요. 아, 동일 무게구요. 이 상당히,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빨간색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잘 보여요. 낮에 눈에 확 반사가 돼서 잘 보이는데, 주관 케미로 꼭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과 케미 전지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케미를 더 오래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로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될수 있으면 같은 회사에 나온 전지, 스마트 캠, 스마트 전지라고 이렇게 따로 나와 주는데요. 같은 회사의 전지를 쓰는 게또 유리합니다. 이 스마트 캠이 플러스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케미를 쓰시는 모든, 아니, 아 전자 케미를 쓰시는 모든 그 제품들은요, 될수 있으면 같은 회사에 생산된 전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스마트 케미도 다른 전지를 사용하다 보면, 물론 규격은 같아요. 3mm라는 규격은 같은데, 끝 마무리 부분들이 조금의 그런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각이 져 있다든가 좀 아루가 져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제작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수 있으면 같은 회사 제품을 쓰면 아무래도 유익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캐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캐미를 사용할 때는 등과 전지를 삽입을 함으로써 불이 들어오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이 스마트캐미 플러스의 특이한 점은 전지하고 등하고 삽입하는 각도 방향에 따라서 감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좀 다른 전자캐미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가지의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초민감, 민감, 보통, 둔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 초민감 상태의 사용법 한번 보시죠 자등 전지가 하늘 방향으로 하도록 반듯하게 세우신 다음에 전지를 꾹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불이 한번 빨간색으로 깜빡하고요 잠시 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녹색 방향을 케미의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녹색 불로다가 기본 불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대기상태는 녹색인 상태에 있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다시 한번요. 자 대기상태는 녹색으로 되어 있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네, 빨간색으로 바뀌는 형태 초민감한 상태 그러니까 예민한 입질 받으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지를 삽입하고 전지를 삽입하고 케미의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하시면 녹색 기본 불이 녹색이 되는 거고요. 땅 방향으로 하시면 기본 불이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엔. 둔감, 아니 민감한 상태로 다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감한 상태는 케미의 방향이 하, 하늘 방향이 아니고 약간 45도 정도 기울은 상태에 하늘 방향이 아니고 약간 45도 정도로 기울은 상태로 전지를 삽입을 하면 꾹 눌러주면 불이 두번 깜빡입니다. 빨간 불이 두번 깜빡이면서 잠시 후초등이 됐다가 기본 녹색불로 설정이 되고요 하늘 방향으로 해 주시면 기본 녹색불로 설정이 되고요 이와 같이 기본불 녹색 입질하면 빨간색 다시 기본불 녹색 였다가 입질하면 을 빨간색 자 아까 설정했던 초민감보다는 약간 덜 민감한 상태로 다 설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엔 보통 상태. 음, 저도 이제 보통 상태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좀 무난하게 사용할 때 보통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설정 방법은요. 케미를 수평하게, 케미 등을 수평하게, 전지주 수평하게, 반듯한 상태로 꼽아주시면, 요번엔 불이 세번 깜빡입니다. 자, 접촉을 해주시고, 하나, 둘, 세번 빨간 불이 설정이 되고요. 하늘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기본불은 녹색으로 다 설정이 된 상태의 보통감도가 되겠습니다. 대기상태 녹색에서 입질이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다시 대기상태 녹색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상태의 보통감도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둔감한 상태 설정하는 방법 이 둔감한 상태는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또는 바람이 불거나 또는 잔챙이 입질이 심할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어, 설정, 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땅 방향으로 다가케미를 위치를 시키는데 땅 방향에서 45도 정도를 좀 틀어줍니다 아래 방향에서 45도 자 바로 아래 방향이 아닌 아래 방향에서 약 45도 정도 아래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케미를 이렇게 같은 방향, 아랫방향 45도로 다 꼽아주시면, 요거는 불이 네 번, 빨간불이 네번 깜박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요거는 두, 다섯 번이 움직였네요. 자, 요 상태는, 기본 불, 그러니까 입질이 원하, 그러니까 그, 케미의 등이 바뀌지 않는, 아무리 흔들어도, 기본, 기본 등, 그니까, 녹색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녹색 불에서, 어,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는, 그냥 일반 케미 상태로다가 설정이 됐네요. 불이, 전지를 삽입할 때 불이 다섯 번 깜빡이었거든요. 자, 요거는 일반 케미를 사용하실 때, 불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둔감 상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의 방향이 아랫방향이 아닌, 45도 정도를 틀어서 아랫방향으로 틀어서 전지를 삽입을 하게 되면 하나 둘셋넷네네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예, 파란불로 설정을 마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기상태 녹색불에서 입질이 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역시 바뀌는 둔감한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녹색불 대기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아까 초민감 상태보다도 조금 더 둔한, 둔하게 그러니까 입질 불이 바뀌는 게좀예 이렇게 자 다시 불이 바뀌는 게예 불이 바뀌는 게 조금 늦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심하게 조금 움직여도 어 웬만해서는 불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잔고기 성화를 부릴 때 사용을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요전에 보였는데 케미를 거꾸로 방향을 틀고 전지를 삽입하면 불이 바뀌지 않은 일반 케미 모드로 다가 설정이 됩니다. 전지를 삽입하고 2초간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2초간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케미의 위치를 하늘방향으로 하면 녹색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땅방향으로 해놓으면 빨간색으로 다 기본 등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설정을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빨간불로 설정이 돼 있는지 녹색불로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케미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그 케미 색깔이 기본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감도는 보통으로 설정을 하고 하나 둘셋 보통으로 설정하고 방향을 거꾸로 하시면 자 이렇게 깜빡이면서 기본 등이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녹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케밀하고 전지를 삽입한 다음에 곧바로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하시면 기본 등이 녹색으로 다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 등은 빨간색으로 다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자, 입질이 들어오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어, 밤낚시를 하시는데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낚시 언제나 안전이 제일입니다. 아, 안전한 낚시 하시면서 즐거운 낚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낚시TV 정반동입니다.